오늘은 천년 살아 의 숨쉬는 정읍 오솔길 이 코스를 왔습니다. 이거 오솔길 이 코스는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적하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길은요, 자전거길하고 같이 겸했으니까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단풍도 제법 든것 같습니다. <놀람> 네장호 단풍길이요? 이쪽 그 슬병길 단풍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야~~ <웃음> <웃음> <웃음> 단풍이요 야 예전 단풍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비올 때 그래도 너무 좋네 비올때는 다리밑치 최고죠. 때 잠깐 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올때는 다리밑이 상당히 좀 우치가 있습니다. 이 비가 또 그치고 나면 추운 겨울이 또 돌아오겠지요. 아, 이건 또 뭡니까? 올여름 한참 울었을 우리 렌이가요. 오는 가을을 서럽게 뒤로하고 어디론가 또 떠난 것 같습니다. 시가 오니까요. 시가 쓰는 쉼터가 정말로 반갑네요. 네장장돌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요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전망대를 가는 길인가 본데요 아저전망대는근이가있는데모는에이 묶어 놨습니다. 는망대에서 바라본 내는길모는인데 네 아, 비올때 길이는 길멋는길이습니다 오, 여기는 또 단풍 터널길이랍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만 어딜 가더라도 아주 단풍 천재입니다. 내장하 수변길이요 비가 오니까 더 운치도 있고 또 색다른 맛이 또 나네요 정말 아주 가름만 합니다 오늘 같이 오신 지인들도요 아주 감탄, 아주 연발입니다. 에이, 정말 이거 비 온다고 에, 집에 움츠리지 마시고 비에 올수록 이런 곳에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색다른 기분 아닙니까? <웃음> 오늘 그 수변길은요, 끝까지 가죠. 기가 막히게 하죠 좋습니다. 아, <목소리> 드디어 이제 네, 수변 문화광장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